오늘은 풀바디랑 복근 운동 같이 해보실 거예요 준비하셔서 처음에는 사이드 스트레치 양쪽으로 8번 왔다갔다 하실게요. and, 축, and, 반대 후, and, and, and, and, 가운데 몸 길게 and 하시고, and, 3, and, and, 가운데 축 길게, and, 4, and, two. and 5, 2, and 2, and 6, a n 한 번씩만 더요 and 7, and 2, and 8, a n 좋아요 자 하늘 보고 등대고 누우신 상태로 자세 바꿔주시고 롤다운 하셔서 자 우리 브릿지 여섯 번 하실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꼬리뼈부터 후쭉 골반부터 앤 가슴부터 다운 후 이렇게 계속 앤투쭉몸 길게 무릎까지 앤 가슴부터 척추 하나하나씩 앤 쓰리 쭉 길게 앤후 좋구요. n d four. 길게. 머리, 어깨 멀리멀리 멀리 길게. 쭉. n 길게. 쭉. 턱 누르지 않게, 목 뭐, 부드럽게. Last. n d six. 쭉. In, down. 자, 이제 복근 운동 들어가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리 밴드밴드 밴드 들어주시고. 그대로 상체 컬업한 상태에 두 팔, 짜리 같이 위로 만세 a n 쭉요렇게열 여섯 개 2, and, 2, 3, and, 후, 4, and, 후, 5, and, 후, 6, and, 2, 7, and, 2, 8, 덟개 더, a n 나, a n 허리 뜨지 않게 하세요, 쭉, and, 2 쭉, 엔, 두, 흐, 엔, 좋아요. 계속, 쭉, 두, 다리 필때 허리가 앞으로 전만되지 않도록, 엔, 두, 라스트, 좋아요. 잠깐 쉴 거예요. 호흡 정리하시고, 이번에는 시저 동작. 상체에 다리 위아래로 시저, 후열 여섯 개, 흐, 엔, 두, 엔, 두, 엔, 쓰리, 앤두포앤 계속 하시고 다리 내릴 때 바닥으로 내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리를 멀리 뻗어 주세요. 앤 다리가 교차될 때 몸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최대한 몸통 복부 안정화시켜 주시고 상체가 업다움 왔다 갔다 거리지 않아요. 그대로 홀드한 상태 다리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앤후앤후후 앤, 무릎 쭉 휘시고, 흐, 앤, 흐, 라스트, 흐, 앤, 흐, 좋아요. 그대로 누워서 잠깐 쉬세요. 무릎도 왔다 갔다, 고개도 도리도리 하셔도 되세요. 자, 옆으로 돌아 일어나시고, 우리 이제 서서 운동하실 거예요. 스쿼트와 점핑을 합친 동작이에요. 점핑 스쿼트, 10번으로 두세트 앤, 점프, 위로, 업. N 둘 좋아요 괜찮아요 N 쓰리 N 포 N 파이 쭉식두 세븐 나인 N 오케이 잠깐 쉬시고 방금 하셨던 거1 0번 다시 할 거예요 호흡 하시면서 쭉둘 하나 둘 하나 안정감 있게 착지할 때꾹 꾹, 뚫, 꾹 눌러요. 다, 뚫, 쭉, 배치기 하지 않게 머리 몸통 위로, 위로, 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옆으로 사이드리프트. 자, 지금은 밑에 다리 밴드로 하실 거예요. 준비하시고, 열 번. 앤, 업, 앤, 다운, 앤, 사이드 아치 나오게. 둘, 갈비는 모으시고, 옆면이, 레터럴 면이, 사이드 밴딩이 나오게. 쭉, 둘, 엠, 멀리, 엠, 귀엽게 멀리 하세요. 쭉, 엠, 둘, 엠, 세븐, 엠, 둘, 에잇, 엠, 두모, 엠, 나인, 엠, 라스트, 엠, 텐, 엠. 좋구요. 반대쪽 바로 연결할게요. 밑에 다리 밴드 밑다리 피고 UP AND DOWN AND TWO AND DOWN AND THREE AND 그렇죠. 짚은 손 밑에 팔 어깨 귀 멀리 와 주실게요. 쭉 AND 내려갈 때 반대쪽 사이드 밴딩 UP AND 반대 옆구리 늘리고 쭉 AND 둘 EIGHT AND 둘 TWO MORE 9, and, 스 last, 10, n d 좋아요. 잠깐 쉬세요. 자, 이번에는 일어나서 버피 테스트. 우리 천천히 스텝 한발한발 한발 하실 거예요. 그대로 롤다운 내려가실 거예요. 그대로, 좋아요. and, two. 위로, up, a n 한발한 발, and, two. 좋아요. 한 발, 한 발, 천천히. t h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n d n 한 발, 한 발. 2 n d f 한 발, 한 발, 침착하게. n d s 한 발, 한 발. 2 e i g h 지금 e i g 두 번만 더요. n i n 둘, 둘, 라스트, 템, 둘말한 발, 발, 천천히 쉴 거예요. 그대로 의기자세 후, 자, 계속 달리실 거고요. 자, 이번에는 네발 자세로 할 건데 발뒤꿈치를 세우시고 발가락으로 네발 자세한 상태에서 오른손과 왼쪽 발, 왼손과 오른쪽 발 터치하실 거예요. 크로스룩, 하나, 천천히 M n M two, and, n d 짐작하게, four, and, five, and, n d n a 이렇게 여덟 개 더요. a n 하나, 허리 처지지 않게 배쏙 집어넣으세요. M 하나, 엉덩이 슬은슬근 올라가지 않아요. 최대한 엉덩이 납작하게, M 둘 M t w n 후, a n 좋아요. 잠깐 무릎 내려놓고 쉬실 거예요. 흐... 자, 이번에는 다시 복근 운동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등대고 잠깐 누우셔서 등대고 누운 상태로 우리 스타피쉬, 불가사리 자세. 팔다리 대자로 뻗어주세요. 넓게 V자, V자. 똑같아요. 오른손, 왼다리 터치. 상체, 걸업. 16개. 준비, 숨 쉬면서. 좋아요. 내쉬면서 후, n 후, n 계속 three, n f o 배속 집어넣으세요 6, i 7, n 8, e 이렇게 여덟 개 더요 n 하나, n 목 길게 둘, 그렇죠 후, n 호흡 후 힘들다고 숨 참지 마시고 호흡 뱉어주세요. 늘흐앤흐 흐. 라스트 흐 좋으세요. 잠깐 쉬세요. 흐. 어깨 목에 긴장가지 않도록 가실 거고 옆으로 돌아 일어나시고 다시 점핑 스쿼트부터 같이 하실 거예요. 쉬지 않아요? 10번. 지금은 10번만 할게요. 준비 앤 점프 스쿼트 점프 two, jump, three, jump, four, jump, five, jump, six, jump, seven, jump, eight, jump, nine, last, 쭉. 잘했어요. 자, 사이드 리프트, 우리 아까 했던 거, 이번엔 두 다리 피고 하실 거예요. 어드밴스, 힘드시면 다리 밴드 하셔도 돼요. 열 번, up, and, down, and, 업앤 어깨 부드럽게 업앤 밑에 팔 너무 하이퍼되지 않도록 팔꿈치 조심하시고 앤업앤둘앤 다리 쭉 피세요 앤 허벅지 한쪽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업앤둘앤업앤 손끝도 길게 t w 업앤둘 라스트 업앤 반대쪽 <웃음> 좋구요 두 다리 쭉 펴서 윗다리가 앞에 준비 숨 쉬면서 업앤쭉앤업앤둘앤업앤둘앤업앤둘 N. 밑에 팔 어깨 멀리 귀 어깨 멀리 두 다리 허벅지 하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두업 N 두 N. e i 엉덩이 허벅지 N. Nine N 두 Last t 좋아요. 자. 이번에는 버피 테스트. 스텝으로 한발한발 한발 침착하게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준비. 바로 시작할게요. 위로 점프. 엔한 발, 한 발. 잘했어요. 엔투 업. 그렇죠. 둘. 엔둘 점프. 둘. 한 발, 한 발. 그렇죠. 엔 업. 엔 둘. 엔둘 업. 엔 배에 힘 주고 2엔업둘 하나 엔나엔업엔 하나 엔세 개만 더 하면 돼요 업 p 2N u 2N 업 2N u 이제 마지막 2업 2N u 하나 쉬세요 잘했어요 기자세 p 자그 다음은 이제 마운틴 클라이머 30초 동안 하실 거예요. 엎드려 버처로 준비 호흡하시면서 시작 하나 둘 하나 둘후후후후 후, 후, 후. 하나 둘 하나 둘마운틴 클라이머 하실 때 엉덩이 너무 올라가지도 허리가 처지지도 않게 하나 둘 머리 앞으로 길게 뒤꿈치도 뒤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10초만 더 하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나둘하나둘후후후후후후 하나, 둘, 좋으세요. 자 이번에는 사이드 투 사이드 사이드 플랭크로 하는 자세로 연결하실 거예요.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사이드로 왔다 갔다 천천히 하실 거예요. 자 준비 사이드. 준비하시고 왔다 갔다 천천히 엎드려 뻗쳐 지나서, 둘, and, 요게 하나, 돌아와서, and, t and, 가운데 봤다가 반대, 쭉, and, 돌아오시고, and, three, and, t 쭉, and, t w four, and, t 쭉, and, t and, five, and two, and 쭉, 허벅지 한쪽 하나, and t and six, and two, and two, and two, 두 번만 더, seven, and t and 귀엽게 멀리, and t and eight, and last 반대쪽까지, 쭉, 앤 좋아요. 그 상태 엎드려서 애기 자세 한번 하시고 자, 스완 동작으로 스트레칭 겸 운동 간, 잠깐 더 하실게요. 마지막 운동이에요. 그 상태 스완 네번만 하실게요. 코끝부터 일어나시는 거 부드럽게 복근 쏙 잡아서 앤 팔꿈치 겨드랑이 쪼으면서 내려가시고 앤투쭉 골반 같이 들어지셔야돼요 좋아요. 앤, 쭉, 앤, 쓰리, 시선, 쭉, 시선 멀리 보시고 시선 계속 보고 있다가 가슴 닿으면 고개 숙여주세요 라스트, 앤, 쭉, 앤, 둘, 밀어지게 아기 자세, 앤, 그대로, 후 그대로 피존으로 바로 연결하실게요 그대로 그냥 스트레치 쭉 앞다리 90도, 뒷다리 뒤로 쭉 펴시는데 가능하시면 뒷다리 길게 계속 밀어주시고 호흡을 참지 마시고 호흡 계속 유지해주세요 쭉 일어나셔서 뒷다리도 한번 스트레치 하고 넘어가실게요 쫙 가능한 만큼만 하시기 욕심부리지 않아요 반대쪽 하실게요. 반대쪽 다리밴드, 뒷다리 쭉 스트레칭 하셔서 배꼽이 앞으로 건너가 주세요. 조금 조금씩 엎드려 있어서 그냥 쉬신다기 보다도 계속 앞뒤로 몸을 앞으로 다리를 뒤로 늘려주신다 생각하실게요. 호흡 하시면서 그대로 일어나시고 뒷다리 한번 잡아서 스트레치. 항상 스트레치 운동 뭐든지 다 호흡이랑 함께 하시는 거 잊지 않게. 좋아요. 자, 앞바다리 하셔서 우리 목 스트레치, 넥 스트레치 마무리 정도 하실 거예요. 좋고요. 그대로 서클 그대로. And, 쭉, 코끝으로 원을 그릴게요. 그렇죠. And, 두 번. And, 쭉. And, 숨 쉬면서 이것도 반대. And, 쭉. 반대쪽 어깨 따라가지 않게. And, 쭉. And, and, 그대로 한숨. 어깨앤 And, circle. And, 쭉. a n 리버스, 쭉, and, 두, 좋아요, 그대로 마무리 한숨, 잘하셨어요.